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제 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화증권의 종류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분류와 기타 특수한 선화증권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분류로는 지체 선화증권과 제3자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대부분의 선화증권은 신용장 거래에 사용이 됩니다만,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지체선화증권과 제3자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선화증권의 경우는 선화증권의 종류를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고, UCP600 즉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 선적 후 신용장이 명시된 일정한 기간 내에 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방한 어음의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장이 명시된 어음 할인 기간이 이미 경과한 선하증권을지체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체선하증권이 되는 원인은 첫째 매도인이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 즉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적부터 한 다음 나중에 매수인을 무색하는 경우로서, 선하중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용장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인이 결정되어서도 그가 고의적으로 선적 후 21일이 경과되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인데, 매매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매도인을 양해하여 또는 상당 기간 신용이 쌓인 당사자들 간에 목적지에 운송물이 도착할 시점 또는 도착 이후에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하는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발행받고도 신용장이 없어 은행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1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신용장을 받고 은행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체 선화증권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 수익자 즉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명시된 기간 내에 선화증권 등이 첨부된 화환어음을 제시하여야 은행이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UCP-600에서는 선적일과 유효기간의 명시 외에 그 선적서류의 제시기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시기한이 신용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제시하면 신용장에 지체선화증권 수리 가능이라는 명시조항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지체선화증권으로 운송된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운자재 중 페이지, 원피, 스크랩 등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 또는 보세창고 인도 조건인 BWT로 선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송물이 도착할 때까지도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아 수출업자 측에서는 선화증권을 은행에 취결하지 못하게 되므로 목적지의 수입업자도 당연히 선화증권 원본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가 없으므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으로는 양육항 CY에 무한정보 관할 수도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수입운송물에 대한 관세규정상으로는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자업 등이 보세운송의 승인신청을 할수 있는데 세관의 승인심사에서는 진정한 수화인인재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선화정권상의 통지수령이 있는 적법한 수화인의 자격이 없는 자도 보세운송을 해갈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아기를 가진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운송물 도착시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개설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한 은행 보증장을 이용하거나 화주 보상장만을 제시하고 운송물을 자가장 지장으로 보세 운송물에 가서는 임의로 이를 사용한 후도상 도피하여 운송인이 사후에 선라증권 소진 또는 선라증권을 소지한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선적된 후 21일이나 늦게 제시되어 지체선화증권이 된 경우에는 수화인이 운송물 도착시 선화증권 원본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 했습니다. 보증장에 의한 운송물 인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운송인 스스로가 보증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모세 운송 동의 및 운송물의 인도 등의 절차에 의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자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송화인으로 표시되는 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송화인으로 기재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선화증권을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주로 중개무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법률 관계는 UCP-600에서는 신용장에 반대 문헌이 없으면 은행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수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환적선화증권과 부서선화증권, 소화물 수령증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적선화증권입니다. 어, t r a n s i BL이라고 하는데, 운송부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중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서화중권입니다 안면에 With t r a n s s h i p m e n t s i n g a o 등 n Carrier 등의 문헌이 기재가 되는데요. 보통 With t r a n s s h i p m e n t S의 빈칸에 접속항을 기재하고 On Carrier의 빈칸은 그대로도 접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한편 선적항에서 최종 양육항까지 환적하지 않고 직항할 경우 이러한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직항선화증권 DirectB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운송시 피더운송은 여기서 말하는 환절의 개념이 아니므로 환적선화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환적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각 구간의 운송은 선화증권에 연사하여 수인 또는 선화증권 소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환적 금지 문언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요. 환적은 운송물의 멸실 횟수 연차가 물론이고 환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장에 환적 금지라는 문언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 문언이 없으면 환적은 허용합니다. 다음은 부서 선라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착되는 운송물의 운임 또는 그 밖의 채무과 미해결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수화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선장은 운송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운송인은 채무의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프리즈 딜리버리폰 인도스먼트라는 문언을기재하여 발행하게 되는데요. 배서가 있으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서명을조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부서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화물 수령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이 소화물을 수령하고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증권인데 법적 성질은 유가증권으로서 선화증권과 성질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발행형식은 운송인에 따라 다른데 선박의 국적선장명선적항 증권작성지 등이 생략되어 있고 면책약관은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수화인의 표시는 선택지시식으로 하며 발행부서는 통상 한통만 발행합니다. 교부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환음의 어, 저당, 매매, 양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수령선화증권과 유사의 선적 전이라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8장 해상화물운송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해서는 의의와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 또 전통적 선화증권 이용의 한계와 해상화물운송장 이용의 효과 어, 국제규범과 각종 법률을 비교, 법률관계 해상화물운송장 이용의 한계의 종류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와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것은 해상운송계약에 기해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증권에 기명된 수화인에게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의 비유통운송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1977년 UN, 유럽경제위원회 ECE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을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물, 운송물 수령을 입증하고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비유통운송증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ICS도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어,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을 해상, 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이 아닌 유통성 없는 기명식 운송장으로서 운송인수조건 기재서를 겸한 운송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선화증권으로 보면은, 스트레이트 비해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다음은 운송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운송물을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상 운송기간 중에도 운송장을 이용한 운송물의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선라증권은 운송인이 그의 고객에 대한 약속이라면 운송장은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즉, 송화인이 아, 운송물을 지금 선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통지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수화인은 운송장에서 기명된 당사들이기 때문에 만약 수화인이 자신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가 운송인이나 그의대리인에 의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하면 그는 운송물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해서는, 어, seaway bill이라든지 non-negotiable seaway bill, liner way bill, ocean way bill, cargo key r e c e t data freight r e c e t freight way bill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편 고속선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CAV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들어오면서 컨테이너화 등에 의한 운송 형태의 변화와 기술 혁신에 의한 선박의 고속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보다 운송물이 먼저 목적항에 도착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선화증권의 위기 또는 고속선 문제라고 합니다. 운송물을 운송하는 선박편으로 선화증권을 송부하던 시대는 에 당연히 운송물이 먼저 목적항에 도착되었지만 항공편으로 증권을 송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왔습니다. 최근 인접 각국과의 거래에서는 항공편에 의한 선적설이 송부보다도 빠르게 운송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또 b i 블레 a 딩 Blading Crisis 또는 The f a s t s h i p Problem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이 도착과 동시에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운항 지연으로 인해서 항만의 혼잡은 물론이고 최선료의 증가, 창고료, 보관료의 발생에 의한 비용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선장에게 탁송합시키거나 보증도를 하거나 수화인에게 선화증권 직송 등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은 유가증권인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에 하는 탈법적인 방법이라는 점 등이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위기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어,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어, 오늘날은 선화증권의 위기 또는 고속성 문제 해결책에 의한 방법으로 해상 화물 운송장의 사용이 실용력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상법 제5편을 개정해서 2006년 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1월 18일, 같은 달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되었는데요. 법사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06년 11월 24일 제262회 국회 정기회에 상정이 되어서, 어,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어, 상법의 해상화물 운송장이, 어, 새로운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어, 이러한 음, 해상화물운송장의 그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의 연역은 결국 선화증권의 사용과 연계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운송기간 중 운송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운송물을 나타내는 증권이 필요하던 시절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달된 선적선과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화증권은 약 1500년경에 나타나게 되었고 어 재정법, 성문법으로 나타난 것은 1667년 수혜된 해상법 규정이 최초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한편 운송장의 경우에는 1 7 8세기어 육상운송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어, 1890년 어, 철도 물건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또 1929년 항공운송에 관한 바로 샤바협약 1956년 도,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협약 등의 이러한 운송장의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화정권의 어, 해상 운송에 동상 베타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고, 운송장은 육상 운송과 항공 운송에 베타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어, 전통적 선화정권의 개념에서는 운송 중이나 운송 중인 운송물을 도로를 이용하여, 그러한 운송물이 도로를 이용하여 먼저 운송이 되겠지만, 1960년에 도입된 현대적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구간 이외에도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에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선화증권의 복합운송구간인 육상과 해상구간이 모두 적용되는 일종의 운송증권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선화증권으로 불리고 그 개념 역시 선화증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육상 및 해상운송구간을 모두 포괄하는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실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운송물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으로서 유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행과 취급에 있어서 더 많은 자극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에서는 해상을 포함하여 또는 해상구간만에 해당하더라도 선화증권의 주된 기능은 유통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간편한 운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운송장은 선화증권의 양식으로 발행되더라도 비유통선화증권으로 발행하는 모든 운송증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육상운송에서 사용되던 운송장이 해상운송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육상화물운송장 웨이빌이 해상화물운송장인 C 웨이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어, 해상화물운송장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보급된 것은 1974년 가을, 스웨덴의 무역절차간소화위원회, 즉, 아, 스웨프로라고 하는데, 이 스웨프로에 의한 비유통전기선 운송장 도입의 제안에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국제무역간소화국, 즉, 시트프로, 시프로를 최초로 한 해운 관계기관에 의한 검토가 있었고요. 영국 해운총평의회의 본거에 의해서 영국 표준 전기선 운송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명칭이 c 웨이빌로 바뀌게 됩니다. 어, 유럽 어, UN-유럽경제위원회 무역확대위원회 무역절차간소화작업부회는 1979년 3월 해상운송증권의 절차간소화에 관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유통증권의 대체로 시작해서 원본 한 통만에 의한 유통선화증권에 관해 뒷면 백지 양식을 사용, 다목적 이용 양식의 준비, 부분 부수의 제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해법회 CMI는 1983년부터 어, 커트 그포폴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상화물 운송장 문제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6월 제34회 파리 국제회의에서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제정하였는데요. 고제정하이 규칙은 민간단체에 의한 통일규칙이고 어, 국제협약으로 채택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 해상운송인이 독립된 계약서식을 가진다는 전제로서 특히 국제적 통일을 요하는 최소한의 부분에 한해서 규정된 모델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편 ICC에서는 1980년 개정 인코텀즈 해상화물운송장을 채택했습니다. Freight Carriage Paid to의 항에서는 만약 매도인이 Bill of Lading, Waybill 또는 Carrier's Receipt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는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된 운송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채무를 바로 이행한 것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 9 9 3년에 UCP 500제 24조에서 수리 가능한 운송중권을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007년 UCP 600제21조에서도 비유통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CWAB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17,8세기경 철도 물건 운송협약,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브협약,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협약 등에서 등의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등에서, 어, 웨이 미리 사용이 되어 왔고요.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보급된 것은 1974년 스웨덴의 무역 절차 간수화 위원회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무역에서 사용이 되게 된 것은 결국 신용장 거래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 그 1980년 개정 인코텀즈 중에서 해상 화물 운송장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했고, 국제 규칙으로서 민간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 1993년의 c m i 통일 규칙과 UCP500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을 보급은 유럽 지역이 가장 앞서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건 매매 대금 횟수에 불안이 없고 물건의 해상 매매 등 유통을 원하지 않는 거래 또 국내외의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신용이 있는 장기간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에 한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IS가 1995년 12월에 행한 그해상화물 운송장인 정유 비율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서양항로의 유럽북미에서의 거래 75-90% 에서 유럽대륙의 북해에서의 거래 및 북유럽군에서의 거래 90-100% 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5%입니다. 어, 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해상 화물 운송장의 사용이 고속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로별 해상 화물 운송장의 점유 비율은 운송 거리 및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국제해운회의소의 그 1995년 자료상은 아까 설명드렸는 대로 이러한 율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대부분이 사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조사에서 어, 시웨이 빌이라고 했지만 어, 이 영미 쪽에서나 유럽에서는 어, 이 용어를 시웨이 빌로 쓰느냐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유통 증권이냐 비유통 증권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비유통 증권인 해상 화물 운송장과 어, 스트레이트 비해를 포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사용은 빈도수가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일본 선주협회가 그 조사하는 조사 자료로 보더라도 일본 북미 또 일본 유럽은 이 정도 20한 3%에서 5% 정도사용되었는데 컨테이너 운송은 특히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사용되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로별 c 웨이 b 의 이용 정류율을 보면 유럽북미라는 뭐 대서양을 통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75에서 90% 정도 북미 극동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25% 중남미 극동은 5% 유럽 극동 10에서 25%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은어 특히 유럽 내에 일본과 아시아 국가 사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개로 거리가 짧은 구간에는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국의 경우에는 그 영국 선주협회에서 커먼 쇼폼 시웨이드를 개발했고요. 국제무역간수화국에서는 어, 선주협회가 개발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바탕으로 어, 영국의 표정 전기성 시웨이드를 제정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또그 h m c n e 보험자 수출신용보증부, 또 농업생산물국제위원회 등 영국의 주요 무역운송관련 기구에서 CWAB를 승인하게 됩니다. 어, 국내법으로는 1855년 이래 152년 동안 발회, 발효해오던 1855년 선화증권법을 1992년 폐지하고 이에 대치하는 1992년 포부사를 제정하면서 선화증권 외에 해상화물운송장과 화물인도지시를 운송증권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국의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용어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방선화증권법 제8 1 0 3조 B에서 비유통증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지정된 수아인에게 운송을 인도하여야 할 증권을 비유통증권이라고 하며 스트레이트 BL 요건과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해상화물 운송장 이용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1995년 ECE에 제출된 ICS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럽 북미 항로에서 75에서 90% 또 북미 극동 항로에서는 25% 정도의 스트레이트 BL 사용 빈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스웨덴의 경우에는 유럽 역내 교육이 활발한데요. 근거리 해상운송이 있어서 선화증권의군원증권성 유통증권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974년 스웨프로가 ECE에 넌리고시업을 라이너웨이비를 해상운송에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선주협회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선조협회가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해상 화물운송장 사용운동인이자 일본에서도 이에 공감했고 1978년 9월 일본 선조협회가 협회 시위에 를 양식을 제정하여 이를 소속 운송인에게 사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또 일본 무역관계수속간소화협회에서는 1981년 3월 자스트프로에서 즉 일본 무역관계수속간소화협회인데 이를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 웨이빌 사용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또 1993년 11월 지파웨이빌 책정위원회를 발표하여 이 지파는 국제복합운송인 집회입니다약 4개월에 걸쳐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마치고 협회 최종안을 회원사에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요 시웨이빌이라는 명칭 대신 복합운송을 담아라 표제를 단순히 웨이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일본 선조주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 결과, 항로별 점유율을 이렇게 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일본 북미 간거래에는 25%, 일본 유럽 간거래에는 23%, 컨테이너 운송물은 약 50% 정도가 CV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 1990년경에 해상화물선송장이 일본에서는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극동아시아에서 해상화물선송장이북미한로와 유럽항로에 많이 사용되고 이 있고 주로 선진국과의 거래에 한정된 것인데 이것은 수출대금 회수에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각국 및 북아프리카 각국과의 거래에서는 이용이 다소 부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제적 동향은 물론입요 정리가 잘 되어있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전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자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어, 다음 중 CWB를 이용 현황에 대하여 바로 설명하면서 한 다섯 가지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